터지 어우 원투장갑 을안켰 다. 일단 탐색 부터 해 보고 와 날씨 가 진짜 살인 적 이다. 바로 이끌림이네? 한 시간 있어야 될 텐데. 와 끝내준다. 거짓들렀더니 애기 두개달이렇꽤 나가네요. 아니야. 응? 시스달리처럼스이 쓰네. 쓰면... 어? 아이고, 스달리다 와. 해달이지? 응. 바다에 있으니까 해달이지. 야, 이 녀석아, 너, 형이, 문어 잡으면 가져가려고 하지. 가까이 왔다. 와, 숨심소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왔어. 저기 있네. 저기 있잖아. 난 물고기인가 그랬어. 사실 또 무너먹으려고 하나? 아니 공기방울이 뽈뽈뽈 올라와. 정포 해양공원 갑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23일이고 워킹을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여수 종포해양공원입니다 여기 문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킹 하시진 않는 것 같아 옆에 하시는 분 보니까 문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생미친가봐 여긴 또왜 프로펠러가 지지? 보자마자 발판이 좋아가지고. 바로 시작합니다. 어, 물이 흐른다. 야, 이거 뭐 30%가 둥둥 떠내려가. 정리 쳤는데 옆으로 쭉 흐르네. 어? 아, 분명히 묵직했는데? 미리림인가봐미꼴리밍가봐 이게 터지는거 아니야? 힘줄? 아 터졌다 힘줄 터졌어 힘줄 응? 응. 원두로 아. 일 밖에 없는데 원투대로 문어하다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근처에 그 낚시점 들려서 원투로 전행했습니다 끝보 이케미 하고 줄보 이케미 하고 기성품 감성돔 치호반늘에 사호 목줄 목줄 한 20cm 정도 해가지고 바닥에서 단차 한 50cm 정도 띄우고 캐스팅을 해봤는데 문어 채비의 변형이다. 제가 보기엔 꽝필이야. 지렁이가 천천가 오라? 질일까요 아니 봉돌이 부른 걸까? 제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서 전화를 해보면서 있야되겠어어 먹이만 다 먹었나 봐. 남편도 또 먹이 저기 집고넣는 거야? 보시. <웃음> <웃음> <웃음> 자기가 그렇지 뭐. 자기 핸드폰 이봤어 <웃음> 아니 없었어 여기 안에. 어 왔다. 왔어. 뭔진 몰라도. 뭘까요? 어, 작다. 뭐, 후둑거린다. 장어 아니야? 장어 아니야? 저, 장어 같아. 아, 진짜. 난 싫어, 장어. 아, 맞아. 갈치 아니에요? 갈치일까요? 갈치네. 장어, 장어. 아, 진짜. <웃음> 야, 나 진짜. 아니 저희 이건 실력이 <웃음> 안 좋은 물고기입니다. 이거 뭐라을 <웃음> 탔어요? <웃음> 아 지금 왔습니다 지금 붕장어 나오면 예, 이거 안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데 어 좋아하시나 봐. 35cm 안 돼? 35cm 안 돼? 아, 될것 같은데 안 돼. 예정어 반을 빼면 죽습니다 지금 너무 깊게 삼켜가지고 자, <웃음> 아 붙자 이제 처음에 힘쓰고 쭉 달려오다가. 막판에 힘쓰고 딱 붕장어야 어딜 가든 붕장어는 있구만 와이 수심 진짜 이야 2 0미터 나오겠다 아왜 첫수가 애장어냐 쓰러지겠네 진짜 큰 것도 좀 나오나요? 어. 이제 네. 찾아보면 이제 고등어 풍경 어, 고등어 살? 아, 또 입질이다. 와. 입질만 했어. 어떤 녀석이야? 장야 또. 아, 설마. 장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서 횟수 좀 해볼까? 조금 떠내려 간다. 이칠 만하고 말았나 봐. 조금 밑으로 내릴까? 응. 어. 야, 바늘에 있는 것만 딱 따먹고 왔다. 조금 밑으로 내리자. 같아 다 가라앉 는거 봐. 네. 와 이제 찍혔 어? 와 어? 와 수심 장난 아니다. 야, 이거 거의 신진도같 아. 거기 앞바다 정도 수심 되나 봐. 장난 아니야? 엄청 깊다. 되는데. 아니, 되게 자고. 그니까. 한마리 끼워도좀 실한 녀석을 끼워야 되는데. 이게안 들어가? 응? 이게안 들어가. 조그만어서 어. 어? 어? 어? 왜? 공장은 한어 왜? 아, 기안먹어아또애장어 아니야? 안먹어아또애어 또내려가 좌타 쳐야되겠다 랜턴 비춰봐 랜턴 어 쓰레기인가? 오 엄청 묵직하다 쓰레기같아 아이씨 긴장하다 이거 아, 진짜. 짜장 그런거같아 오다가 또 한번 쿡 박았어 아또 아, 붕장어 저 도는거 봐지아 미치겠다 진짜 지 않을까? 넘겠다 아까보다 어. 크? 오 아까보다 크다 아까보다 크다 어... 어... 뭐게? 엄청 큰데요? <웃음> <웃음> 가져 가시겠어요? 아니요, <왜> 못했어. <웃음> <웃음> 아... 아, 진짜. 작은데. <웃음> <잘> 아, <돼. 웃음> 40대 있다, 40. 45? 근데 이거 굳이 살려서 뭐 하게? 애기 날 잡아보는 거지몇 마리 잡나? 그래? 음. 사이즈는 조금씩 커진다 그지? 바깥에 남는 거 아니야 바깥에? 바깥 선 마리 나오면 들이 들라도 보란 대지.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웃음> 아, 이게 캐스팅 자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아 저희 남편도 남편도 어. 깨워가지고 어. 잘 던지는 손인데 아예 지금 도못 가네요 <웃음> 아전 어. 몬트를 좀 오래 했어요 아너 오래 보내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못 나가고요 진짜 이거 담배같아 <웃음> 어. 이거 이정도면 붙은건가? 어붙은거 한데 어. 자기 이거 살리려면 지퍼 채워서 <웃음> 밑에다가 내려놔야돼 안 그러면 죽어. 금방 되게? 그럼 얘는 진액이 있어가지고 또 근데 온다. 누구어서 왔네? 왔어. 오. 이야, 야 이거 아, 크다. 어아또 봉정이야. 아 이런. 문어 다으어서봉장하댔네아카슘면 아니다 이거. 근데 오면서 여러번 박은거 보니까 네. 사이즈는 조금 커.. 어? 붕장어 아닌가? 네 여러번 박는데? 여러번 네. 박어? 백조개 아니야? 설마 여서에 백조이 있으려고? 온다 네. 붕장어 같다 아 네. 진짜 붕장어 맞아? 어. 어아 너무하네 아 제발 다른 것좀아이고애기들만어 뭐 <웃음> 근데 애기가왜 이렇게 힘을 쓰냐 아기 맞아? 아기 아닌데 기요네 작습니다 이거 큰데요? 어, 한 40, 45? 음, <웃음> <웃음> 나중에 <웃음> 가실때 가져가세요 아, 저 <웃음> <웃음> 잘 던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자기얘 물어 왜다피냐고 그게 얘, 얘 문대니까 손을 안돼? 어? 접으셨어 접으셨어? 엄청 커요 왜 동작어만 나오지? 아 지금 장어 비싼데 장어장이 없었 아이고 전 좋아하는 어종이 아니라 <웃음> 아, 장어 대한 반응이 아니라 동료마다 다른거봐 그런가봐 아못하다 우타. <웃음> 괜찮아, 저기도 있겠지. 더워 죽겠어, 한번더 칠려도. 아니, 우타 칠려고 뒷줄을 조금 길게 했거든. 근데, <웃음> 뒷줄 길게 한 정도가, 아니, 진짜 뒷줄 길었잖아. 1m50 정도인데, 이분은 2m인데, 그만. 만약에 우타 쳤는데, 저기서도 나오면, 여기 진짜 붕장어 밭이야 여기. 덥다 더. 물 바뀐 거 아니야? 아니구만. 그렇지. 호킹 되라 호킹.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당신 사이즈요. 에 못터치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꼬레 공장으로 봤네. 아니 저기 아저씨들은 콜랑도 되게 많이 잡으셨던데 꼴랑안 잡히고 콜랑은 가까운데. 가까운데. 어. 아이고. 작은? 어? 안데 면방생인데? 작습니다. <웃음> 자기야, 자좀 줘봐 아이고, 이거 너무 작은데? 어, 아, 사짜다 응. <웃음> 꼬레 사짜네 <웃음> 아니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목줄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 아, 우탄하니까 애들이 작다 앉아야 되는데 어우 조리 엄청나다 기등면 갈치 잡혀 잖아 됐어? <목소리> 손맛은 있어. 이게 수심이 깊으니까 <웃음> 꼭 파고. <박아. 웃음> 와 진짜 못 살겠더라. 그래, 이거 온대니까. 아, 이거 또 애장어야. 다른거 물기 전에 얘들이 보는데 뭐 아무 도 없나? 어 얘들밖에 없어 지금 잡았어 요건 어. 조금 딱 고마라가 있다 에이. 그래 장어래도 계속 나와라 오! 뭐라? 힘쓰잖아 어 붕장어 주제 어쭈 얘라이 붕장어다 오! 가벼워졌어 아 이런 뭐였을까? 자기 말대로 다른 놈이었을까? 다른 놈이... 떨어졌어 야힘 얹혔었는데 네? 겠다야 터졌다 음. 아, 이... 아니 저쪽으로 던져봐 어? 이쪽이 아니면 이쪽인가봐 아니야 이쪽이야 아니 내가 지금 계속 좌타고 다 계속 던지고 있잖아 아니 아까는 저쪽으로 던져봐 근데 저긴데? 왜딱고기만 끝내줬는데? 아니 근데 초리때 움직이는 거는 영락없는 나나고였었거든 나나고했어어야 이제 시간 지나니까 더큰거 나오나봐 음. 아 이거 사고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왕 들리려면1다짜리를접어들어야 되는데 아이, 미끼 달고 그 정도 날리려면 그냥 봉돌 달고 200은 쳐야 되는데, 오우, 수심이, 와, 여기는. 아, 그거 너무 아깝다. 아, 네 마리 들릴 수 있었는데. <웃음> 예, 맛있게 드세요. 아 목줄을 또 끊어졌네? 아까 그러면 못 잡은 게 아니라 어 목줄을 끊어준는 거면 그게 아니야? 사는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서된가봐나 반을 아까 몇 개나 샀지? 하나 샀지? 하나? 그거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 이상하네? 뭔가 손맛이 자꾸 달라 어붕정아 봉정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두꺼워 오! 야 이렇게 실한 거 오랜만인데 애장어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수심 진짜 언제 닿어 수심이 어마어마하다 아 우타 아까 거기 그쪽 가니까 미꼬림이 심해가지고 목줄이 쓸렸나봐 아 그쪽에? 어. 아깝다 저 방금 저 없는 쪽에 거니까 괜찮아요 안산이 어? 어 없는 쪽에 어? <웃음> 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물 사다주고 가신거예요 그 빵이랑 금방 사, 사줬대 <웃음> 아뭐와빵 <뭐해? 웃음> 그래? 아, 먹고 어? 먹고? 응. 금뿌리나 <웃음> 끊고 간 녀석 뭘까? 어? 끊고 간 녀석 녀석 뭘까? <웃음> 아, 이거 봉돌이 움직이는 거였구나 야 여긴 시간이 늦나와 이만큼 또내려갔어 엄청 크다. 엄청 커. 와. 이, 이거 아까 그 녀석이야. 와. 붕장하다. 붕장한데 커? 어. 안 커. 아, 또 도망갔어. 떨어 어. 아. 어? 붕장할, 붕장 전형적인 붕장어 힘팍 쓰다가 딸려 오다가 야, 이거 좀 건져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녀석인지 작은 녀석인지... 아까도 이랬죠. 어, 어 똑같다. 가고 붕장어 작은 거 아니야? 그러네. 안작다 안 오. 안작다 오. 오, 야 쓸만한데? 제일 컸어. 야 이건 뭐한 육자 되겠는데? 그, 그 세, 세, 세, 세, 세. 오, 세. 야 아까도 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었나 보다. 음. 오, 씨. 오. 야 이건 바카스는 몰라도 이거 좀 하, 되겠는데? 하, 하, 하, 하, 하. 아, 이거 반 어떻게 빼지? 아, 기계 생겼어. 잘라 그냥. 야 이건 이런 거 잡을 만하다. 어. 이야 바카스만큼은 안돼도 바카스데박카스될래나응 쫄자 아까도 이만한건가봐 그러게 잘하네 잘 같네 여기 대박응네 어. 네. 아. 안되네 조금 안될까요? 될것 같은데? 쳐봐 60이네 네네 이야 육자네 ㅋ <웃음> ㅋ <웃음> 선생님 저기, 혹시 장어 드세요? 아 이거 안 드실라고? 네! 예. 이정도는 먹어야죠 우리 <웃음> <웃음> 가져갈게요 예 네. 가져가시죠 <웃음> 오! 바카스다 그치? 바카스네 어... 오랜만에 바카스다이 <박카수다. 웃음> 예, 반을 안 뺐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겠습니다네이정도 네. 네. 먹어야 돼요 <웃음> 꼬장이 나거 예, 꼬장고나고다 나오거든. 방향 보려고요. 예? 방향 보려고. 예. 아 예, 아닙니다. 이걸 줄보기 캠이라고 해요. 방향 보려고. 에이, 뭐 오랜만에 육자도 잡아보고 이제 만족하고 퇴청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자정이니까 8시 좀 넘어서부터 4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문어가 여기 옆에 어르신께서도 어제 오셨다는데 많이 못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문어를 노리시느니 조금 멀리만 치실 수 있으면 붕장원는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한 60-70m까지는 굉장히 바닥이 거친 것 같습니다 어? 발을 끊어줬나가자 어, <웃음> 집에, 가라네. 집에 가라네요 딱 끊어졌나 어, 보다 맛있다. 됐어 아뭘아쉬 힘이 슬슬 빠지고 있었어 야, 붕장어 바친지 몰랐네요 여수 종포공원 종포해양공원이 자 문어 잡으러 왔다가 붕장어만 치고 갑니다 아, 마리수 하시고 싶으면 해양공원에서 원투 조금 장타만 치시면 붕장어마리수 아, 하실 것 같아요 초저녁에는 35-40 이런거 나오더니 35-45 좀 해떨어지고 10시 뭐 이때쯤 들물 중들물쯤 되니까 씨알이 어, 점점 굵어지더니 결국엔 바깥 산마리 잡고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쪽.